처음 만났을 때, 처음 만났을 때 "안녕하세요" 저는 미키라고 합니다. "안녕하세요" 저는 미키라고 합니다. "만나서 반갑습니다." "만나서 반갑습니다."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처음 만나다 처음 만나다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으,로, 앞으로.